26장, 6절에서 13절까지,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까지, 신약성경 45페이지, 46페이지 있습니다. 6절에서 13절까지 우리 한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단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호비하느냐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류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 있으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한 6주 전에 이제 교회사랑주의를 선포하면서 오늘 이 본문 누가복음에 나오는 오늘 같은 내용의 본문으로 교회사랑주의 제가 선포도 하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 교회사랑주일을 마무리하면서 또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 새날 교회 예배당에 들어오실 때 어떤 특별한 향기가 나는 것을 느끼지 않았습니까? <웃음> 네, 못 느꼈습니까? 네. 순전한 나도 옥합을 깨트림으로 나는 향기 예, 네, 그렇죠? 아, 지난 교회사랑주일에 우리 건축 헌금으로 많은 성도님들이 그 옥합을 깨뜨린 흔적들이 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헌금 내역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예, 아름다운 헌신의 향기가 나는 것을 저는 느낍니다. 아 정말 힘을 많이 썼었구나. 어, 오 이분은 옥합을 깨뜨리셨네. 예, 제가 우리 성도님들의 행편을 다 사세히는 모르지만 대충은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다 이제 11조도 하고 그러니까, 하시고 그러니까, 아, 굉장히 옥합을 깨뜨리셨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저는 느낄 수가 있는데, 어, 지난 주일날 교회사랑주일 흥금액이 3억 6,800만 원 넘게 그렇게 어, 흥금이 들어왔고, 또 작정이 되었어요. 예. 여러분, 어, 이 금액은 이자로는 한 푼도 내지 않을 거예요. 예. 제가 6주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주차장 부지에 나무, 땅에, 나무 땅으로 되어 있는 19평 그거 한 1억 5천만 원 정도 구입을 하고 나머지 2억 정도가 남겠죠 그리고 올해 경상비로 이자 빼고 우리 원금 갚는 데한 1억 넘게 그래서 한 올해 한 3억 이상이 우리 원금을 갚는 데 그렇게 아마 사용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참 감사를 드리고 어 모두들 힘을 다해서 헌금해 주셔서 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 교회 역사가인 라투레 라, 라투레지라는 교회 역사인 분은 교회 역사를 쭉 연구하면서 결론 하나를 얻었어요 그 결론이 뭐냐 하니까 교회를 지켜온 사람들 교회를 지켜온 사람들 그들은 신학자가 아니더라 정치가도 아니고 부유한 사업가도 아니고 심지어 목해자도 아니다 이런 말까지 했어요 그저 이름 없이 사람들의 인정 없이 주의 재단에 사랑을 바친 수많은 성도들 바로 그들이 교회의 주역들이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저도 굉장히 공감합니다 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오늘 이 본문에 마리아 같은 성도들이죠 그들이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지켜온 주역들이고 또 오늘의 교회를 지키는 사람들도 바로 이런 마리아의 영성을 지닌 성도들이 아니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이 마리아가 옥합을 깨트린 그 사건이 얼마나 의미가 있는 사건인지를 이렇게 언급을 하셨죠 보문 13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저기 보면 예수님이 아주 극찬을 하시는 장면이에요 마리아의 그 행동이 즉흥적으로 감정적으로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아주 의미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진다. 말하여 줄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것은 이 여인 행위 자체가 복음의 능력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떤 복음? 주님의 사랑을 받고 변화된 한 인생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세상 속에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의 그 전후 과정을 보면 제자들의 실패가 눈에 또드라지게 나타나죠 이 제자들은 3년 동안이나 예수님 따라다니고 예수님과 한솥밥 먹고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님께 배우고 예수님을 직접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볼품없이 무너지잖아요 부끄러운 민낯이 그대로 드러났잖아요 그에 반해서 이 여인의 헌신은 아주 빛이 납니다 제자는 아니지만 제자를 능가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보면 7절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항류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어니 자이 사건은 배단이라는 동네에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는 가운데 벌어진 일인데 마리아가 옥합을 깨트려 부었는데 이 옥합을 깨트려 어디에 부었다고 적이 되어있습니까? 머리에 부었다 뭐가 연상되는가 하니까 기름붐 받는 것을 떠올리게 합니다. 기름붐 받는 것. 이 기름붐을 받는 사건은 왕의 대간식에나 일어나는 그런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대통령 취임식 때, 그때 이 왕으로 취임하는 머리에 기름붐,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시는 왕이다.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의 대간식이 연상이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예수님은 누구세요? 메시아이십니다 그 말은 곧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한번 따라 합시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그가 그러니까 메시아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하시고 여기 보세요 한 무명의 여인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잖아요 와 이게 너무나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이 여인이 부은 향유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매우 값진 향유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한 300데나리온 정도에 해당되는 이 말은 노동자가 1년치 월급에 해당되는 액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노동자가 모르겠습니다 요즘 어, 그 노동자가 한 달에 얼마 번지 정확하나 모르지만, 1년 전체 계산하면 한 3천에서 한 4천만 정도의 그런 액수일 것입니다. 이 고대 사회인데, 고대 사회에서는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러한 옥합은 대대로 집안에 어떤 특별한 일이 있거나 큰 일이 있을 때그 옥합을 팔아서 큰 일을 치르고, 또 여인일 경우에는 결혼 지참금이 필요한데 당시에 그지참금으로 사용되도록 내려온 귀중한 물품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그것을 깨뜨렸다는 거예요 형편도 넉넉해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여러 개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몇 방울 떨어뜨린 것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 있던 것을 깨뜨려 전부를 부었다 이 마리아가 주님께 향료를 부어드는 방법에는 한세 가지 이, 어떤 그 케이스가 있을 수 있었겠다 싶습니다. 첫 번째는 옥합의 뚜껑을 열어가지고 향료를 조금 붓는 거예요. 우리가 참기름 딸듯이 몇 방울 똑똑 그것만 해도 향기가 대단하거든요. 최소한의 예의 그러니까 옥합을 열어서 향료를 조금 붓는 것 이것은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는 헌신의 방법이라고도 할수 있어요 당시에 이팔레스타인에서는 손님이 방문했을 때 향료가 준비된 집에서는 손님의 머리에 향유를몇 방울 떨어뜨리는 습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도 아주 귀한 예의고 헌신이죠 두 번째는 옥합의 뚜껑을 열어가지고 이제는 몇 방울이 아니라 꽤 많이 부어드리는 방법 이 정도만 하더라도 굉장한 헌신으로 평가받을만 합니다 그리고 남는 것은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가 있겠지요 팔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주목할 만한 사실은 마리아는 이 정도의 헌신으로 만족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마리아가 지난 방법은 옥합을 깨트려 향유 전부를 주님께 부어드린 겁니다 그녀는 최소한의 헌신이나 또 최고의 헌신이 아닌 저는 전부의 헌신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전부의 헌신을 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이런 마음의 헌신을 아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가음 14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힘을 다했다는 거예요 남는 힘 없이 그러니까 전부를 바친 아름다운 헌신이 아닐 수 없다 하시면서 그녀를 칭찬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 낭비일 것 같아 보이지 않나요? 그 향류를 머리에 붓고 또 어떤 다른 기사에는 발에다 붓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다 붓고 나면 팔 수도 없고 쓸 수도 없어요 다 붓고 나면 돈도 안 돼요 낭비라는 것은 안 좋은 것인데 해서는 또안될 일인데 이런 낭비의 현장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오히려 그 행위를 칭찬하고 계십니다 어, 그 칭찬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그것에는 아름다운 동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름다운 동기, 아름다운 동기 그건 바로 사랑이라는 동기였습니다 계산을 초월한 사랑의 동기 여러분 사랑하면 계산을 초월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랑해 보신 분 계시죠? 사랑에 빠지신 분 계시죠? 아마 그런 경험이 있었을 겁니다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과 보내는 시간을 낭비로 생각하는 연인은 아마 없을 겁니다 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쓰는 어떤 돈도 아나 지금 허비되고 있어 그렇게 아마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맞으시죠? 예, 맞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이에게는 낭비라는 단어가 성립이 되지 않고 또 사랑에는 낭비의 본능이 있어요. 본능이 있더라고요. 어. 그냥 자꾸 쓰고 싶은 거예요. 요즘 우리, 우리 권사님들 이제 손준할 때 손주 키우다 보면, 보면 그냥 뭐 사줄까? 뭐 필요하니? 뭐사달라 소리 안 해도 또 쓰고 싶고 또 쓰고 싶고 막 이런 것이 자연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아 이거는 사랑에는 낭비의 본능이 있다 지금 마리아의 심정이 이런 심정의 겁니다 누가 무엇이라 해도 상관이 없어요 낭비라고 해도 제정신이 아니라고 해도 아니 그 비싼 향기를 왜 그냥 갖다 붓느냐고 그렇게 말해도 상관이 없어요 내 영혼을 살리신 주님 내 오라비의 생명을 되돌려주신 주님 이 주님을 향한 일편단심 그것은 사랑이었습니다 이 사랑이 억압을 깨뜨리게한 겁니다 문제는요 아름다운 헌신이라고 그래서 모두가 반겨주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내 가슴에 빗술을 꽂는 이야기가 들려올 수 있어요 이 교회 안에서 한 번씩 보면 봉사를 잘 하시다가 안 보이시는 분이 계셔요 잠수 타시죠? 잠수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자신은 열심히 했는데 누군가 비난하고 입을 테니까 그냥 그만두게 된 거예요 지금 마리아의 현실이 그렇습니다 칭찬받기보다 제자들에게 비난을 받고 있어요 무슨 비난냐? 이 오늘 보면 8절과 9절에 제자들이 보고 뭐하여? 분개하여 이러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이렇게 지금 비난하고 있습니다 참 언뜻 보면 맞는 말이에요 아 그거 쓸데없이 그거 붙지 말고 그거 장에 나가서 팔면 돈 제법 되는데 그돈 가지고 가난한 사람 도돈 뭐 얼마나 좋아 왜 그런 일에 쓸데없이 낭비해 허비해 언뜻 보면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이거 참 중요합니다. 돈의 액수를 따질 것인가, 아니면 가치, 가치를 볼 것인가. 화를 낸 사람들은 제다 드렸지만 이 화를 낸 사람들의 가장 앞장선 사람이 가른 유다잖아요. 가른 유다. 그는 돈을 좋아하고 계산이 아주 빠른 사람이었어요. 가론주단은 그토록은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멋있는 말을 하는 사람과 멋있게 사는 사람과는 다릅니다. 다를 수 있어요. 가끔 어려운 이웃을 도와야 한다고 막 열변을 토하는데, 정작 본인의 삶은 전혀 아닌 경우가 많아요. 또 어떤 데는 막 종이를 막 부러지는데, 자신은 불이합니다. 가난한 자를 은은하지만은 정작 본인은 가난한 자를 위해 조그만 희생도 안는 사람이 있어요. 제자들은 여인에 대해서 막 비난을 쏟아붓는데 그데그 비난을 쏟아붓는 그 말의 뉘앙스를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그 비난의 화살이 예수님에게 겨냥되어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아니 예수님 저 여인은 무지해서 그럴 수 있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은 왜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 그렇게 비싼 것을 당신의 머리에 붓는데 왜 말리지 않습니까? 아 예수님 아 지금 허비, 사치를 지금 즐기시는 거예요? 아 평소에 예수님 하신 말씀과 다르지 않습니까? 가난한 자들을 굉장히 옹호하신 분이신데 그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는 건 아닙니까? 이런 뉘앙스가 그 제자들의 붕괴하는 그말 속에 겨냥되어 있다는 거예요 상당히 일리가 있고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것이 뭔지 아세요? 비난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쉽습니다 이 비난에 가론 유다가 앞장서고 있는데 근데 재미있는 것은 가론 유다가 앞장서서 비난을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2장 오늘 이 본문이 그대로 기록된 요한복음을 보면 그가 비판하고 있던 숨은 동기를 주께서 이렇게 지적하십니다. 그는 도둑이라. 돈외를 막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며라 뭐라고 변하십니까? 그는 도둑이야 그자는. 그토론은 가장 합리적인 단어를 쓰고 언뜻 보면 맞는 말을 번드레 하는 것 같지만 가장 사회 정의에 민감한 것 같지만 사실은 딴 생각이 있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흔히 그 남들의 헌신을 비판하는 자들 가운데는 자기에게도 그 헌신이 요구될까 봐 자기를 잃어버리기 싫어서 숨겨진 그 이기적인 동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헌신을 비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이 유다의 동기였어요 여러분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돈 문제만 나오면 굉장히 예민해집니다. 음, 교회 안에도 헌금 문제가 나오면 굉장히 예민해지는 일들이 있지요. 뭐 십일조 얘기 나오면 굉장히 예민해지는데 어떤 분들이 예민해질까요? 십일조 못하시는 분들이에요. 자기에게도 그 헌금이 요구될까봐 예민해지는 거죠. 그러므로 어떤 문제에 맹렬하게 공격적으로 나올수록 어떤 면에서 이중성을 가리기 위한 목적으로 상대방을 맹렬히 공격하는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에 불같이 공격할수록 자기 자신 안에 있는 더 모순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가른 유다가 그랬습니다. 그는 돈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돈을 탐내는 도둑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위한 자가 아니었어요 이런 제자들의 비난과는 달리 마리아의 행동을 주님 칭찬하셨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그것도 물론 들을 필요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평가입니다 할렐루야 음,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으로 충분한 것이 우리 믿는 자의 인생이어야 하는 거예요 주님이 기준이 어야 됩니다 주님이 평가의 기준이 되어야 돼요. 왜? 주님이 언제나 오르신 분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믿음생활 똑바로 해야 됩니다. 주님이 이거다. 그러면 이것이 옳다라고 믿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 세상은 이런데 주님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왜 이렇게, 말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주님이 이것이다. 이것이 맞다. 그럼 이것이 맞아요. 옳아요.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그 요인을 칭찬하셨잖아요. 힘을 다해 내 몸에 부었다 그러잖아요 복음이 드러나는 곳에는 이 여자 행한 일도 나타나리라 극찬을 하셨잖아요 우리 주님은 어르신 분이세요 우리가 보기에는 낭비같이 보이고 우리가 보기에는 허비같이 보이고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주님이 그렇게 평가하셨으니까 주님이 보셨으니까 아 주님의 평가가 옳구나 맞구나 이러면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데 여러분 더 중요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십자가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상을 떠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어요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타이밍 때가 중요합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위해 무엇인가 보답해 드리고 싶은데 삶이 바빠지면 막 미루게 되죠 차일피일 미루다 보면 영원히 못합니다 어, 진짜 내가 보답하고 싶을 때 부모님이 안 계신 겁니다 나는 좀 보답하고 싶은데 그때 때를 놓친 후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때를 놓쳐버리면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제자들은 지금 때를 도대체 분별하지 못하고 있어요 무슨 때인지 지금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 지혜가 뭡니까? 지혜는 때를 아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때를 아는 것이 지혜다 아멘 마리아는 지금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 걸 알았어요 예수님은 본문 11절에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같이 읽읍시다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와, 지금 십자가를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은 마지막 죽음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그 십자가 앞에서 가장 지혜로운 선택을 합니다 마리아는 장례를 위해 힘을 다해 향료를 쏟아붓는데 모두가 배척하고 모두가 거절하는 그때에 마리아는 주님을 지극정성으로 환대합니다 지상에서의 마지막 환대죠 마지막 환대 외롭고 홀로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주님에게 이보다 더 감동적인 장면 은 없습니다 십자가 앞에 두고. 얼마나 능적인지 주님은 바로 이 일이야말로 제자들이 기억해야 할 일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일을 낭비로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낭비가 맞아요 하지만 이것은 그냥 허비가 아닌 거룩한 허비 거룩한 낭비인 거죠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의 눈에는 분명히 낭비입니다 음.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와서 오늘도 예배하고 근금 들이고 봉산하는 것도 이 세상 사람들이 보면 허비로 보이는 거죠 아, 그 시간에 딴을 했으면 다른 것도 할수 있을 것이고 그 시간에 쉬면 충전도 될수 있을 건데 예? 예비하면 나오시려면 서너 시간 날아가지 않습니까? 오후까지 나오시려면 오후 하루가 다 이렇게 어, 세상 사람들에는 허비되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또 우리 교회는 특별히 멀리서 오시는 분들이 또 많잖아요 시간이 남아서 오는 겁니까? 다 보면 바쁜 분들이에요. 근데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옵니다. 제가 코로나 풀리고 그동안에 밀렸던 세 가족 분들 신방을 주일마다 하고 있습니다. 세 가족 분들 다 바쁘시기 때문에 평일에는 신방이 잘안 돼요. 저도 주일날 피곤하지만 또 신방을 해야겠기에. 지난주 같은 데는 지사돈. 나는 그냥 지사돈 걸뭐 그러니까 조금 뭔가 붙다 싶어서 가봤더니 차가 안몇히는 주일날에도 40분이 족지 걸려요 거기서 주일도 오시고 금요일도 또 오세요 밤에 금요일 밤에 얼마나 러시기가 심합니까? 또 오늘 제가 신방 예정되어 있는 데는 그 지사보다 더먼 용원 쪽이에요 용원 쪽 여러분 헌금은 어떻습니까? 상당한 헌금 생활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11조를 포함해서 이번에 이런 특별헌금까지 아마 10년, 20년, 30년 모았으면 예, 좀 힘있게 하신 분들은 자그마 아파트 한채 정도는 구입할 정도의 그런 금액을 헌금하셨을 거예요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정말 호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룩한 호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거룩한 호비를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데, 사랑받을 끈드기가 전혀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시고,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구원받는 열에 영생을 지닌자로 축복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죽어서 가는 천국만이 아니라, 지금,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주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아는 사람, 그 받은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받은 사랑에 비하면 주님께 드리는 것은 지극히 적은 것에 불과하다 이런 반응이 당연하게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낭비는 뭔줄 아세요? 진짜 낭비 가치를 위해서 값을 지불하기보다 가저 돈 계산하고 돈 따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돈 유단은 돈의 아주 밝은 자였습니다. 향유 옥합을 딱 깨트리자마자 병 크기를 보고 향유가 부어지는 그 양을 보고 금방 액수가 나왔어요. 저건 300데나리온 이상 받을 수 있는 거다. 얼마나 계산이 빠릅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는 돈에는 밝았지만 가치, 무엇이 의미가 있는지 어떤 것이 가치가 있는지 눈이 어두웠어요. 결국, 유다는 스승을 은삼0세계를 팔아버리지 버리, 않습니까? 스승을 팔아서 겨우 은 30세계를 벌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것을 성전에 도로 내어놓고 자기 목을 매달아 죽고 맙니다. 무슨 지금 결론이 났습니까 결국 그 인생 전체가 낭비되고 말았지 않습니까? 허무하게 끝나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리아가 허비를 한 겁니까? 가론유다가 허비한 겁니까? 현대인들은 자기가 필요한 것이다. 그러면 시간과 돈을 막 갖다 바칩니다. 사람들은 필요를 넘어서 욕망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습니다. 그것이 바로 허비예요. 그것이 낭비인 거죠. 자, 마리아와 가론유다,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어 낸 겁니까? 답은 사랑입니다 사랑 마리아는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에 반응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신앙의 핵심이에요 핵심, 핵심. 우리가 주님을 위해 헌신할 때잘 들어보세요 그 헌신의 힘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그 헌신의 뿌리는 어디입니까?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헌신의 동기가 되어야 되고 헌신의 뿌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이름 드어내려고나 이렇게 의로운 사람이야 나 이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이야 그것이 동기가 되면 나중에는 요 거품처럼 사라지거나 허무해지거나 인정받지 못하거나 어떤 보상받지 못할 때 그것은 뒤에 엉망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아, 헌신의 동기와 헌신의 뿌리는 하나님을부터 받은 사랑이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의 바울사도는 사랑을 서술하면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그를 뜻한 아름다운 장식으로 포장된 말 모든 사람에게 감동, 감동적인 말을 하고 쓸떡력 있는 소리를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모든 비밀과 지식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다른 사람들을 아무리 설득할 수 있는 그런 합리적인 지식을 갖고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내가 순교한다 할지라도 사랑의 동기가 결핍되어 있다면 그것은 쇼일 가능성이 많다. Nothing. 사랑의 동기가 아니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정말 사랑으로 한다면 너무 아름다운 겁니다 사랑이 빠져버리면 남는 건 뭐죠? 의무입니다 의무 의무적인 수행밖에 없습니다 가정 안에도 부부 사이도 사랑이 빠지면 의무감만 남아요 의무감은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습니다 오래 갈 수도 없어요 의무감은 지치고 힘들기 때문입니다 가론 유다는 제자였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무수히 듣고 배웠지만 의무감만으로 주님을 대했어요. 그렇게 되니까 결국 문제가 터져버리고 만 것이죠. 그러나 마리아는 의무로 하지 않고 사랑으로 반응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가음 14장 8절에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라. 오늘 중요한 단어가 힘을 다합니다 이것이 사랑의 특성입니다. 사랑의 특성. 사랑이 있으면 힘을 다해서 하려고 합니다. 의무감으로 하지 않아요. 마음이 가지 않는데 어떻게 힘을 다할 수 있습니까? 힘을 다하여.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한 사람만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지식이 아니라 경험이다. 교회 안에서도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대충 하는 사람과 마음을 다해 하는 사람이 구분돼요. 교사를 하든, 찬양팀을 하든, 기도의 집에서 예배를 하든, 정말 사랑으로 하는 사람은 달라요. 근데 우리가 뭔가를 하다가 막 힘이 들고 짜증이 나면 사랑이 식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내속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에 더 부엄바, 부어주시길 더 원합니다 그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가끔 포기해라 죽어라 버려라 희생해라 하늘에 보아를 쌓아두라 그리고 물질을 심어라 아마 이런 말씀을 들으면 등골이 오싹해지는 분도 계실 수 있을 거예요 아, 오늘도 혹시 나에게 숨겨진 옥합을 주님이 알아차리시고 깨트리라고 하시는 거 아닐까? 내심 불안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제로 무엇인가를 빼앗아가거나 헌신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자, 옥합을 깨뜨리는 헌신은 우리 실력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흘러 넘칠 때 나오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십자가의 사랑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정면으로 만나면 기쁨으로 향해 옥합을 깨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옥합을 깨트렸다는 것은 자기 능력이 아니라 특권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의 특권이다 할렐루야 내 실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사랑에 내가 정면으로 부딪힐 때 일어난 반응이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이런 특권을 받은 자여서 너무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옥합은 무엇입니까? 옥합은 깨뜨려야 향기가 납니다. 주님이 기억하실 만한 옥합을 내 신앙의 여정 가운데 한 번이라도 딱 깨뜨려 본 적이 있나요? 주님에게 사랑을 그렇게 표현한 적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은 어디에 속한 것 같아요? 여인을 비난하는 쪽입니까? 아니면 마리아 쪽입니까? 혹시 마리아와 가룟유다 사이를 오고 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무슨 허비를 하고 있나요? 우리의 삶이 아차하면 가룟유다 쪽으로 기울기가 쉽습니다 정신 차려야 합니다 우리에게 모두 무엇인가 향유옥합들이 있어요 이번에는 우리가 물질을 깨뜨려 주님 앞에 드린 어떤 그런 계기였다고 한다면 물질만 향유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주, 은사, 열정, 지식 그리고 요즘은 시간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시간 그런 시간들을 때론 깨트려보고 주님께 드려보고 네. 아멘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좀 살다 보면 자기 재주 다 알아요 내가 그래도 남보다 뭔가 더 이렇게 힘있게 할수 있는 영역들이 있어요 또 자기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거 그게 향력옥합이 아니겠습니까? 네. 여러분 그것들을 주님 위에 깨뜨릴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깨어진 옥합의 향기로 인해서 그리스도가 누군가가 드러나고 누구이신가가 드러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다면 그것은 결코 허비가 아닙니다 그것은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옥합을 깨뜨리는 특권을 누리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의므로 추구합니다 여러분 교회사랑 주일이라는 타이틀은 이제 잘 듣기가 어려울 겁니다 음, 제가 매년 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하지만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대주신 다할 수 없는 은혜 때문에 우리는 교회 사랑 주일에만 옥합을 깨트리지 말고 거룩한 허비를 계속해 나가고 할렐루야 옥합을 깨트리는 자로 살아서 아무나 할수 없는 특권을 우리 새날 모든 성도들이 꼭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양있어요 내게 있는 향료 옥합 죽게 가져와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 옥아주께 가져와 그발 위에 입맞추고 개들이.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르마다신사새안 내게 있는 향유가 내게 있는 향유, 오가 주게 가져와, 그 바위에 이마고내일 향욕하네. 시다 주님의 그 거신 사랑에 반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억압을 깨뜨리는 것은 특권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특권을 제가 누리게 하소서. 그 특권을 제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말씀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반응하며 말씀에 반응하며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지지 않는 진한 거룩한 향이 되어 우리에게까지 감동을 주고 있듯지 하늘 우리 선한 성도들 앞으로 드릴 헌신들이 감동이 되고 진한 향기가 되어 주님께 올려주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드린 하나님 이 펀들을 하나님을 받기를 원합니다 사랑으로 사랑이 구원받게 하서 하나님의 사랑이 부딪치게 하소서 주의 십자가의 사랑에 하나님 부딪치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그 사랑이 깨달아지게 하소서 깨달아지게 하시고 역사하있는 아버지의 사랑이 되게 하소서 나를 위해 십자 너무 그 감사합니다. 이번 교회 사랑 주일을 지나면서 주님에 대하여, 주님의 몸인 교회에 대하여 우리의 사랑이 조금이나마 자라고 그 사랑을 표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귀한 향유 옥합을 깨뜨려 주님 머리에 부어버린 여인처럼 우리에게도 이런 깨뜨림이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돈을 사랑했던 가룬유다의 행동이 아닌 주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호비임을 고백합니다 그런 깨뜨림 그런 드림을할수 있게 하시면 우리에게는 말할 수 없는 특권이며 놀란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 깨어진 옥합의 향기로 주님이 드러나게 하옵시고 주님을 깊 부시게 하는 향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되는 신앙의 여정 가운데 힘을 다하는 아름다운 헌신으로 옥합을 깨뜨리는 특권을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내게 있는 향유옥합들이 세상에 허망한 욕망을 추구하고 세상 욕심을 누리는데 붙지 않도록 성령님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리아의 헌신의 향기는 시대가 흘러도 지워지지 않는 진한 향이 되어 우리에게까지 감동을 주고 있듯이, 우리 새날 성도들의 앞으로 드릴 헌신들이 감동이 되고 진한 향기가 되어 주님께 올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실 줄로 믿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11조와 감사와 전도예물과 건축예물과 레윈예물과 여러 금으로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드리는 저의 믿음을 연락하여 주시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한없는 기쁨의 원천이 되어주시고 무엇을 하든 어디를 가든 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